이번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흑열전구와 함께 알아보는 이슈 몰아보기 넥슨 네오플에게 1조나 빌리다? 어쌔싱크리드 신작 바랄라 대공개 레전드 오브 룬테라 모바일 오픈 e스포츠 표준글로 계약서 드디어 법안 발의되나? 배틀필드5 사후지원 종료?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넥슨이 네오플에게 무려 1조가 넘는 금액을 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7일 네오플로부터 약 1조 1141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문서를 보면 차입유형은 단기 차입금으로 2021년 4월 19일에 상환예정이며 이자율은 약 4.6% 운영자금 및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넥슨은 지난 8일에도 네오플에서 3820억여원을 빌려 현재까지 총 1조 6951억원을 빌린 상황입니다 이 돈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운영자금 및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고 적혀있을 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져있지 않아 넥슨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금 가능성 있는 추측을 해보자면 네오플처럼 수익성이 높은 회사를 인수합병하려고 한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현재 프로젝트의 인원 증원을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세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과연 넥슨은 이큰 자금을 가지고 무 하려는 걸까요 어쌔신크리드의 최신작인 어쌔신크리드 바랄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작품도 역시 3인칭 액션 rpg로 시리즈 최초로 패키지에서 주인공의 맨 얼굴이 완전히 드러난 작품입니다 그 전에는 인게임에서 보였다고 해도 적어도 패키지 커버에서는 후드나 투구로 가려놨었습니다 그게 어쌔신크리드의 트레이드 마크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번 작품의 주요 무대는 현 영국의 본토라고 할수 있는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현 핀란드 의 스웨덴 노르웨이 등 흔히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일컫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북유럽에 토대를 둔한 바이킹 집단의 최고 전사이자 어세신크리드의 집단인 형제단과 협력하는 관계이며 잉글랜드의 알프레드 대왕과 적대하는 관계로 등장하여 이번 시리즈에서는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침공하던 약 800년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전체적으로 영국과 북유럽을 오가는 게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은 등장하는 모든 무기를 쌍수로 사용이 가능하며 시리즈 최초로 사지절단이 표현되었으며 강습과 약탈 시스템이 존재하는 등 바이킹을 주인공으로 세운 만큼 상당히 잔인한 면모를 앞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트레일러를 살펴보면 그저 야만적이기만한 바이킹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그들의 문화에 대해 다루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어미를 살려주는 등 다소 인간적인 면모 또한 비춰주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한 만큼 야만적인 바이킹과 이들의 침략을 막으려는 영국의 이야기를 그린 어쌔신크리드 바랄라는 2020년 후반 출시 예정이며 플레이스테이션4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1 엑스박스 시리즈X 유플레이 에픽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출시되며 시리즈 최초로 스팀에 출시가 되지 않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과연 이번 어쌔신크리드의 신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카드 게임인 레전드 오브 룬테라가 지난 4월 29일 정식 출시 및 모바일 버전을 발매하였습니다. 롤스 스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다른 게임성 덕분에 많은 카드 게임 유저들이 흥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벼운 게임 특성상 모바일 출시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 않았었지만 이번 출시로 인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하스 스톤, 레전드 오브 룬테라, 겐트 모바일 카드 게임의 3파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작년 롤판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리핀 사태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롤판을 떠나서 전 게임판이 뒤집히고 하루종일 불탔었죠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된 프로게이머의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한 e스포츠 표준 계약서법이 5월 10일 법안소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법안 소위는 새로운 법 개정을 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그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 발의가 되는 만큼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5월 말일에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많은 의원들이 이 사안에 신경을 쓰고 힘을 써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프로게이머들의 처우 개선에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에드케이티드 사태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배틀필드5의 사후지원 종료라는 벼락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출시한 이 게임은 비록 앞선 사건으로 초반 흥행엔 실패했지만 꾸준한 업데이트와 사후지원으로 인해 작은 역주행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에 작년 10월 EA는 배틀필드의 차기작을 2021년 4월에서 2022년 3월 사이에 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배틀필드5의 사후 지원을 2020년 4월에서 2021년 3월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팬들은 미국의 유럽전선 참전, 소련과 동부전선 관련한 업데이트 등 다양한 역사 속 중요한 사건들이 업데이트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업데이트될 내용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연 2020년 4월 23일 배틀필드 5는 챕터 6가 마지막이며 2020년 6월 패치를 끝으로 신규 콘텐츠는 없을 것이라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그야말로 커뮤니티는 뒤집혀버렸죠 물론 2020년 4월에서 2021년 3월 사이인 2021년 회계연도까지 사후 지원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추가되지 않은 콘텐츠들이나 더 고쳐야 하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후 지원을 끊어버리는 건 게임을 마무리시킨 것이 아니라 그 죽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ea측에서는 2021년에 출시 예정인 배틀필드 차기작 제작에 집중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완벽하게 배틀필드5를 확인사살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팬들이 실망을 떨어뜨린 배틀필드의 차기작은 팬심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번 5월초는 신작들도 가뭄인 만큼 소식거리도 적은 편이었는데요 슬슬 날씨가 미쳐 돌아가는 지금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